오늘은 쉬프팅 공부를 좀 해보겠는데요. 쉬프팅이란 건말 그대로 이동이란 뜻이죠. 손이 이동해서 음정들을 우리 처음 바이올린 배우면 그냥 배우는 게 기본 포지션이죠. 이렇게 이게 이게 이게 아니면 도가 샵에스 이런데 손이 자첫 번째 손가락, 두 번째 손가락, 세 번째 손가락, 네 번째 손가락 있죠. 우리는 바이올린 연주하는 사람은 네 개밖에 없죠. 그렇지만, 기본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서드 포지션이라고 하죠.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를 1번으로 눌러서 모든 음이 그걸, 음을 기준으로 위치되는 음들이 서드 포지션이라고 합니다. 그렇게 되면 이게 되겠죠? 이죠 <목소리> 이게 서드포지션 움직임이다. 어마 이걸 잡기가 좀 쉽지 않겠죠? 그래서 이걸 연습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연습할 때 1번 잡고 7번 움직이 없으니까 여기서 보셨듯이 이끌어집니다 이때 손모양 그대로 놔두고서 엄지 검지 같이 자 이렇게 보면 손 여기 모양 여기 있죠 여기가 아깨에 이렇게 그렇게 닿아서 왔다 갔다 움직여야 됩니다 이때 절대 중요한 건자 1, 2 하고 1, 2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1, 2 같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 보세요 바꿔. 여기서 중요한거 활이 지금 이번에는 올리말, 내리말 자 천천히 보여드릴게요. 내리말, 내리말, 내리말, 올리말, 내리말, 내리말, 내리말, 내리면 올리고 있고, 활 바꾸는거 바뀌었을 때, 내리말이든 올려서든 올리말이든 바꾸었을 때, 움직이려고 한 위치하는 그 음정 다시 말하면 C 이제 이로 갈겠습니다 레 올리말 C 내리말 다시 연결할게요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연습하면 되고요 이제 잘 되면 자 됐죠 자 응용할게요 2번 2번은 그냥 무조건 어떤 친구들 2번 이렇게 왔다갔다 하거든요 아 물론 뭐 그렇게 하셨지만은 이를테면은 뭐운 좋으면 맞고 운 나쁘면 틀리고 움직이 이러겠죠 그래서 이대로 1 3번해 볼게요. 그 다음 이렇게 해 볼게요. 자 이런 식으로 물론 연주할 때 항상 매번 이렇게 하진 않는데 처음이기 때문에 기초 잡기 위해서 손가락 위치 관격을 내우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. 자 화이팅입니다.